아, 괜찮다.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오! 오 어? 우리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진짜 어드는 거야. 어, 와, 거야거 <웃음> 아, 이렇게 이렇게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거거이이이이이이만큼 아빠 <웃음> 여기 위에 아, 올려줍니다. 어떤 과연 어떤 케이크가 탄생할지. 여기 조금 늦지 않았어. 이거 괜찮아. 그 어차피 다 가려져. 위에는 생크림을 또딱 뿌려. 그냥 우레오 크림을 여기 우레오 크림을 잘라서. 음, 듬뿍 자 아 이렇게 생각이 난거야 당신은 아이디어야? 네 우와 이따라 어때? 와아귀여와 언니? 내가 들야 너무 귀엽다 딸이 이렇게 엄마 잘라줄까? 네. 응면됐다지가 다했다 지가 다했어 지 여기 봐봐 어, 너무 이쁘다 귀여워. 귀여워. 오 <목소리만> 너무 이쁘다 하나 둘셋 셀카 이好漂亮哦好지亮哦好漂亮哦好漂亮哦好漂亮哦리漂亮스